<웃음> 나라가 아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들어보자! 들어보자! 코골리 <웃음> 소리! 들어보자! 사람들은 자기 코구리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지만, 혈변보다 훨씬 더 해로운 코골이와 무흡증이 위험성을 알리고자 키우겠습니다 <웃음> 들어보자! 들어보자! 코골이 소리 들어보자! 나의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자 그래서.